I got you. Ready? Okay, okay, okay, okay, okay. come on, come on, come ah, on. Let's go. Up, push. Push, push, push! Yo, what's up? This is Horse King HK, baby. I'm with my brother, <웃음> <웃음> <웃음> Parkche. <K>. Hoon. 안녕하세요. <웃음>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 <배우>, 박재현입니다. 성엽이랑 아. <웃음> 준호님 나랑 <나름> 운동하고 죽었어. <웃음> <웃음> 아, 진짜, 그렇죠? 어제 눈썹 해가지고 보시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웃음> 무대에서 이제 좀 응. 인상이 좀 강하게 어 보여야 좋아야지. 돼서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이어봐. 벌수벌수 7, 8, 9, 덟일홉여아 이. 홉열아이 15, 1 100, 8, 9, 10, 1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아이 지금 잘 들어갔다. 가만 아, 쉽다. 야, 하나, 둘, 아, 셋. 아 이, 아웃. 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어나 하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하나, 하나, 이라네장 <목소리> 가나? 네 장. 하나 더한번 해. 오케이. 자, 디 하나, 둘, 셋. 배이고, 돼? 이고 오케이. 컴온. 여기다.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Do, do, do, do, do. 나 그냥 금방 있는 거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I got you! I got you, baby. Yeah. 와 yeah. 재원아 그게 올림피언이야 야말중의 왕이라네 힣힣힣힣힣힣힣고힣힣힣힣 먼저 이거보정을 해봐. 하더, 하더. 하나, 둘, 셋. 자, 아, 맞춰 갈게요. <웃음> 음. <이>, 둘. <웃음> 어, 좀더 밀고. 아, 두 개. 아, 네, 자, 나스 하나만. 천천히, 천천히. <웃음> 아우, 야스. 음. 다섯 개? 다섯 개. 어. 가겠어 뭐 t 내가 충분해, 충분해 easy I got you. 오케이, 오케이, 오케 y okay, okay, come on, come on,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h 오케이, 오케이, s h 이오 s h 오케이, 오케이, 오케 a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 네 다섯 여섯 일곱 고마 여덟 이거 한대 냈어 나세 개만 더세 개만 더세 개만 더원 수상 손방 얹었다 고마워 시아 오우 구오 뭐야 몇개오고오고와지렸다지렸다열 다섯 개 야, 나쁘지 않았어 재훈나 진심 모드야 이 새끼 나 좋아. 1스크 그래. 어. 어, 아. 아. 어. 아. 아 어. 어. 다섯, 아 좋다 형도 가슴에 펌핑 들어간다 여섯 일곱 아 내겨봐 내겨봐 으아아 그렇지 안들어져둘 <웃음> 야, <웃음> 형 <웃음> 가자 형, 형 가자 오케이 나이스 아 하나, 둘, 셋, 푸쉬 오케이, 컴온 몇개몇개 <웃음> <몇 개. 웃음> Let's go, Let's go p 쉬 s h 오늘 해야 돼 오늘 운동해야 돼 come on push! 난 easy! 들어가야 돼, come on, come on, c o 여기서, 여기서 지금 들어야 돼, 오케이 y 스 a s t 가자잉, 해보자잉! push! push! 여기서! 와난 못해, 와! 뭐야, 아까 좀 풍긴 것 같아, 내? 쓰리. 쓰리 어, 굿. 굿. 어이, 아, 진짜. 아, 나 아, 아, 음. 아, 자 아. <목소리> 여덟, 아홉, 열, 이지 하나, 둘, 하나 둘, 칠, 두, 셋, 넷, 다섯, 고마. 여섯, 아 예, 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가자. 닷게 맞다. 세게 세게 더 세게 더 나이스. 오케이, 더 오케이, 나이스. 커머. 업! 푸시. 됐다. 오케이. 아, 통고보다 지어어 내가 오늘 오늘 운동 시켰어 여러분들. <웃음> <와>. <웃음> 일곱, 있덟 <웃음> 오! 오, 여섯, 아, 다 아, 아홉, 음. 넷, 섯 여섯, 아하, 수상시장. 일곱, 수상시장. 여덟. 네, 네, 다섯. 일곱. 키에스 다가. 키에스 다가. 지훈이, r i 라이트 정신. 예스 예스 나 5주 정도 후에 나이스베이게스 nice, 네. 꿈의 도시. 거기서 올림피아를 이제 합니다. 네. 어, 제 유튜브에 올림피아 그 준비 과정. 밤은 영상들도 있을 텐데 많이 찾아가서 너무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재현온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